빨리 내려와 아으 제가 처음으로 우리 채널에 모신 초특급 게스트님이 오히려 막 이렇게 맞추고 싶다고 왜요? 어때요? 아난 <웃음> 이런 스타일이에요? 저는 원래 좀 티내는 좋아해요 그렇구나 그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아, 수요일은 웨이트 트레이닝 했고 오늘은 이제 컨디셔닝 하는 날이죠? 지금 호연이가 있는 저 정도쯤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저기에서 쭉 이렇게 미쳐 올려! 상체 을리고 밟아 올려! 아. 복도 유지! 아 행복도 유지! 고개 낮추고 밟아 끄어 올려! 올려. 좋아요, 기분 좋아요 저는 뭐 4주기로 처음 시작하지만 5주기, 6주기, 7주기, 8주기 해서 그때부터 이제 기록 단축으로 들어가가지고 좋은 몸을 만들 겁니다 아, 당겨 강제 숙이고 깃발 세워서 어, 당겨 확실히 몸 상태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굉장히 힘든 훈련으로서 저도 지금 약간 뭐랄까 한 70화 정도 힘든데 너무 스파트 올렸다간 또다출염도 있고 효율성을 봤을 때 이제 막 시작이니까 대테이드가 지금 너무 당겨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턱 당기고 턱 당기고 발로 끌어올려 오. 4 3 2 1 이거 갈까스 5초 10초 4 5 6 7 8 9 20초 인마 20초 다 훨씬 났어 15초 My skin is black, n watch me drop the needle into the n e e d l e position, get my rock on. a l l f a n s g o n get their t o l k on. Making excuses for why I made it, cause they hate to see me spot on. I just narrow down my targets right until I'm locked on. I've never needed to buy a necklace to get some neck while I'm checking my set list. No second guessing, you're not a contestant. If you're not in the circle, you get no spot on the guest list. Without a question, I'm well invested, women impressed with me. Me, I mean, I guess, I mean, I guess. to be the meanest in my league i'm sick die diameter you get no piece of the pie i'm f l y my parameters the m i n s to a calendar dog i get all this and more i don't ever sit still but they asking what i stand for excuse that i'm a b r u e r s but there's about to be a sandstorm and getting dust to quick is something that they didn't plan for it's illuminate assume it's great walk into a new estate candlelight to view estate fine wine this a fine time to get off these but right before you <nun pontos beach> uh... <partially racket> I hit you with the Uber Lake. A K inside a briefcase. Bottle o champagne and a cheesecake. l e g i g m I'm e I'm i Assume that you will probably ask i me jumping out the gym. I say you better get your aim right. I said you better get your aim. I just left the flight. It's been a long day. Hey, I can get you right, but in the wrong way. Hey, baby, shout out to your mama for the DNA. Hey, I bet you.